안녕하세요 철원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10월 9일 한글날이네요 어, 월요일이 대체휴일이라서 또 연휴 중에 하루이기도 하죠 어, 오늘 근데 신문엔 이 연휴에 즐거운 뉴스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어,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완전 서민들의 사다리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기사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제목이 어, 정부에서 어,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보니 이게 서민들은 완전히 울상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금융사한테는 쪽세가 된다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어, 온라인 그 대출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성토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해요. <웃음> 어, 무작정 그냥 막아놓은 대출이 지금 많죠.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에 뭐 집단주담대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중도금 대출을 시행할 그 은행을 입찰을 했는데 한 곳도 입찰이 안, 한, 안 하는 그런 곳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래가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대출 없이도 얼마든지 뭘 잘하고 있고 실제로 어렵사리 또 내집한 칸 마련하려고 알뜰살뜰 모은 저축에 중도금 대출까지 그리고 잔금 칠 때는 또 잔금 대출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벽이 막혀 있으니 참 답이 없어 보이는 거죠. 어, 여기 보시면요. 어, 그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기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법에도 은행 법 시행령에도 없대요. 이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이 근거가 법도 원칙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회사들이 뭐 금융감독원의 감독 지침이나 공문 한 장도 없이 그냥 전화나 이런 말로 요청을 한대요 대출이 좀 과하니 조금 뭐 자제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갑과 의뢰 입장이잖아요 금융을 감독하는 곳과 그 감독을 당하는 각 금융회사는 한마디로 갑과 의뢰 관계거든요 어, 가비오츠나라는데 어리 감히 내음대로 하겠습니다. 자율권 있지만 뭐 감독하지 마세요, 감,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 근데 옛날에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그 정권 때 어, 개인 그 담보 인정 비율 있죠? l t v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어, 집그 기준 뭐그 가액이 뭐 얼마면 그 안에 몇 프로 인해서 뭐 대출을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전체 뭐 소득 대비, 지금 DSR도 보잖아요, 그죠? 어, 이런 그 개인별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은행 전체 차원에 작년에 대출 예를 들어 1조를 했으니, 올해는 최대 6%만 보태서 어, 1조에서 6% 초과한, 추가한, 추가한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게 당신 은행의 한도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은행들이 미칠 지경인 거죠. 그 대출을 받는 개인들은 더 미쳐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그 굉장히 김대중 정권 때 카드를 많이 굉장히 쓰라했죠. 신용카드도 많이 내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굉장히 푸실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용이.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림자 규제처럼 이렇게 전체 총량 그 규제를 해왔던 그런 거거를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 했던 거를 이제는 모든 은행권에 다 확대를 해서 어, 전년도 기준으로 몇 프로, 은행은 5, 6프로, 상호금융, 보험사는 4.1프로, 이렇게 비율을 정해가지고 했는데, 이뭐 한마디로 어디서 이렇게 시작됐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된 이 자체가, 그 말은 금융회사 자율인 거죠. 어, 금융사들은 불만이 가득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너가 알아서 대출해주고 책임도 너가 자율로 지세요. 이러는 걸로 어, 책임 회피에 따른 나중에 부실해지면 어, 너가 자율로 하라 했잖아. 이제 이렇게, 어, 빌미를 주려고 하는 그런, 그런 그거다라고 보고 있네요. 어, 그 이러다 보니, 총량 대비 6%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6% 같으면 처음에 1조를 했어요. 1조. 요 사람의 요 6%와 이제 시작하면서 은행을, 요게 총량이에요. 총량. 요거의 6%는 이두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실적이 좋고 뭐 예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해주고 싶어도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겠죠. 기준이 되는 총량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는 1등은 영원한 1등, 꼴찌는 영원한 꼴찌로 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규제이기도 한 거죠. 비율 규제 말고 이제 총액에 대한 또 별도 제한을 받는 이런 인터넷 은행은 진짜 경쟁을 하기도 전에. 날개가 꺾이게 됐다라고 해 놨네요. 어 이번에 토스 그 새로 출발한 토스가 뭐 신용 대출을 뭐 2억 얼마를 해 주겠다. 뭐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그게 뭐뭐몇 백만 명이 대기가 서고 있죠. 거기 이미 뭐 동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니 참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돈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굉장히 열심히 잘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보면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이 이제 원래 2금융을, 어, 이용을 하고, 그냥, 어, 그 신용이 좋은 사람은 또 1금융을 이용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총량 규제로 묶이다 보니, 돈이 필요한 이그 고신용자가, 뭐, 대출이 안 되니까, 완전 2금융까지 지금 다 묶여있죠. 총량 규제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4금융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용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이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금리도 이제 뭐 바뀌어 있기도 하고 고신용자 중저신용자하고 이렇게 고신용자가 오히려 이자를 더 많이 내면서 대출을 받으러 가는 그런 일들도 있네요. 근데 이렇게 정작 대출을 막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말로 실수요자가 내집한 간을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하나 이제 어떻게 사 보려고 하는데. 그런 분한테도 이 대출 규제가 들어가 버리면 지렛대를 전혀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신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금융, 2금융 안에서도 이종량 규제를 하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은행이 대출해 줄 돈이 완전히 딸딸 긁어서 다 해주고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신용과 상관없이 더 이상 못 해줍니다. 이렇게 돼버리니 돈은 막꼭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급하니까 뭐 개인 사채라도 끌어 가겠죠. 뭔가 급한 돈을 막아야 될 경우에는. 어,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네요. 대출이 이제 이렇게 제이 맡기다 보니 지금 정부 정책이 사실은 내년에는 전세자금 대출도 굉장히 강화를 하려고 하죠. 전세자금 대출요. 어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예를 들어 이 10억짜리 집을 하나를 샀어요. 그동안 요 집을 전세를 예를 들어 한 6억 정도를 놓고 내돈 4억만 더 보태면 이 집을 살수 있었어요. 전세를 놓으면. 내가 이 집을 전세를 안 놓고 어, 대출을 만약에 받을 때 무주택이어서 이 집을 70%까지 해서 7억까지 대출이 되었다 하면 이 대출을 받아서 내가 들어가서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이집에 하나가 있을 때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어, 대출 이자를 감당을 하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그 이제 차익을 하나의 투자처럼 생각을 하고 좋은 집에 똘똘한 집에 대출을 안고 들어가서 재택을 하는 분이 계셨겠죠. 이런 분이 계셨는가 하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집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집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집은 이주택이라서 도저히 대출이 안 돼서 전세를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전세를 놓으면 나는 대출이 안 되지만 이 10억짜리 집이 나는 대출이 안 되지만 전세를 들어오는 이 세입자는 6억의 전세자금 6억 중에 뭐한 80% 정도 6,8,48에 한 예를 들어 4억 8천 정도 대출을 받고 나머지 본인 돈한 1억 2천을 보태서 전세를 들어왔겠죠. 그동안. 그러면 요 집주인은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은 안 되니 그냥 내돈 4억만 보태서 마치 6억의 대출을 받은 것처럼 이 집을 갭 투자라는 걸할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그래, 정부가 지금 이렇게 대출을 총총총총 다 규제를 해놨잖아요? 문제, 개인의 대출을, 어, 일개 개인의 DSR, 지금 규제된 게 DSR 규제잖아요? 소득 대비, 뭐, 갚을 수 있는 원리금 상환 능력, 이런 걸 이제 다 보는데, 개인의 DSR을 규제해도 자꾸 대출이 늘다 보니, 어, 원천적인 이제 고간을, 은행이죠, 은행. 요 고간을, 누구가 취급할 수 있는 대출은 전년도 대출해준 거에 최대 6%만 더 보태서 해줘. 요 이상은 안 돼. 내가 강제로 말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율이야 자율. 너가 나름 6%로 그냥 더 이상 늘리면 안 되는 거야. 알아들어. 자율이야 자율. 6% 이상 안 돼. 이렇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해나 놓은 거죠. 그럼 은행들이 아예 형님 잘 알겠습니다. 네 자율 예 6%까지. 그 이상 절대 안 하겠습니다. 네 자율로 합니다. 이래놓고는 9월까지 1월부터 쭉대출다 해줬더니 바닥이 났어요. 6%까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형님 말안 들으면 잘못하면 맞아 죽을 판인데. <웃음> 그래서 대출 문을 닫았어요. 자 우리 집은 이제 가게 문 닫습니다. 상살 재료 다 떨어졌어요. 이제 다른 집에 가보세요. 이러고 문을 닫았어요. A라는 은행이. 어, 그래가 이제 이 대출을 받기로 했던 분이 A가 문을 닫으니 B, C, D 문다 두드리겠죠? 근데 B은행, C은행, D은행 역시 요 위에 금융위원회 그 그그 형님의 말을 다 듣고 살아야 되는 곳이란 얘기죠. 어, 다 전부 다, 고간이다 마르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이렇게 개인의 어떤 그 규제만으로 안 되다 보니 위에 이제 물건을 퍼주는 쪽에 공급루트를 쉽게 말하면 어, 위에서 막았고, 어, 이렇게 막아도 안되면 그 다음 순서 기다리는게 이제 더무서운거예요 그게 내년에 어쩌면 시행될지도 모르는 전세금을 지금은 우리가 왜 어, 그동안 4년 이래가지고 계약갱신청구권 요 서는 경우만 5% 규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아니라 새로 신규로 내가 이제 처음 전세를 낳아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어, 갱신이 아니고 이 사람 나갔어요. 실거주하다가 내가 다시 세를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분양받아서 내가 안 들어가고 처음 세를 놓는다 이런 경우 이럴 때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어요. 법에 정해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집을 아까처럼 10억에 샀는데 어, 전세를 나가든 안 나가든 나는 6억에 놓겠어요. 내돈 4억만 준비해서 6억은 전세금을 가지고 내가 10억에 산이 집의 자금을 해결을 하겠어요. 이렇게 할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는 6억 전세를 안 해주고 이걸 꽁꽁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 전세금, 전세자금 대출을 자꾸 규제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점점 이게 전세가 현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대한민국 이 전세제도 이 전세금이 주택 집한채 가격에 요정도 수준까지 와 있었어요 그죠 이전 세금이 이러던 게 나중에는 점점 점점 점점 줄겠죠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줄고 이렇게 줄고 이렇게 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를 할 사람이 점점 점점 내 돈이 많은 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겠죠 이전 세대 보내면 이제 더 이상 예를 들어 뭘 높게 올려받는 거를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 하니 어, 처음에, 예를 들어, 한 3억에 나는 전세 있었고, 앞집이 7억의 전세가 만약에 나가 있다 하면, 아, 이 사람 내 보내고, 내가 실거주로 들어갔다가, 실거주 후에 나도 7억의 전세를 놔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정부에서, 어, 그렇게 실거주 했다가 전세를 놔도, 7억에 나을수 있도록을 안 해놓고, 이제 이게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뭐, 표준 전세 가액을 정해준다든지,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동안 우리가 전세보증금 6천 이상 월세 30만 이상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금 신고하게 돼 있죠 내년 되면 이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라니까 과태료 100만 원 이런 걸왜 했겠냐고 해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 수집이 이제 다 끝나면 그 데이터를 근거로 아 어느 동네는 전세가 예를 들어 여기는 5억짜리 동네네 그 다음에 아옆 동네 여기는 전세가 3억짜리 동네네 근데 여기 집값이 막 오른다고 평균이 3억인데 나는 전세를 5억에 놓겠어요. 당신은 안 돼. 그냥 평균이 3억이니까 올해는 3억 1500까지만 나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투자자가 들어와서 전세 5억 올라갈 거니까 이 집을 사서 새로운 세입자 5억에 받고 나머지 내가 얼마 내고 집 사야지 안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이 흘러갈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한봐요. 원래 내가 살던 집에 그 근처에 아들내미는 지금 고2라서 막 한참 거기서 어막 입시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되면 고3 되는데 올해 이사갈 수도 없고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도 이제 입학해갖고 1학년이에요. 이제 막 친구를 사귀어서 근데 그 동네가 집값이 예를 들어 전세가 다 5억이에요. 그 내년 되면 나는 요 5억에서 한뭐한 뭐한 5억 500 정도 요렇게 주고 있을려 했는데, 뭐 갑자기 예를 들어 7억을 뭐 올린다 해요. 뭐 이런 사람은 이사를 가든지, 맞죠?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아까처럼 전세를 5억에서 5억, 5억 2,500, 5%만에 5억 2,500만 올리라 한다는, 만약에 그런 제도가 된다 하면, 어, 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은 내 보내고, 이제 월세를 더 받든지 뭐 이렇게 할라 했겠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아까처럼 원래는 5억 2,500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면 원하는 대로 전세 대출을 다 해준 거예요. 그 다음 갱신할 때도. 근데 이게 이제 규제를 해서 5억까지도 다안 되고 대출이 갑자기 전세 대출이 3억밖에 안 되네. 이러면 내가 이게 5억짜리 살던 집을 전세대 자금 대출이 계속 5억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대출이 갑자기 3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모자라는 대출만큼 내가 다른 데로 더싼 집으로 옮기느냐. 옮기기가 안 쉽다는 거죠. 초등학교 들어간 딸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 아들도 있고 예를 들어 이렇다 하면 이래되면 이게 차익만큼 이제 월세화가 되는 거예요. 월세화. 실제 내가 살던 수준에서 다른 더 낮은 수준으로 어, 이 옮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안 쉽고 어, 대출을 똑같이 5억을 그대로 해주면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게 그대로 계속 살면 돼요. 계속 5억 대출을 받아서 정부에서 이걸 규제를 해서 5억이 이제 내뭐 연봉만큼만 전세자금 대출 해준다. 예를 들어서 뭐 어찌해준다 어찌해준다. 온갖 걸 연구하고 있겠죠 지금. 그 바뀌게 된게 예를 들어서 3억밖에 안 된다. 이억만큼난어떻게해요 월세를 주고 살 수밖에 없던지 아니면 저 옆동네 한 단계 A급지에서 B급지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데 자녀 교육상 B급지로 가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대출 규제하는 거를 한번 짚어봐 드렸지만 이렇게 대출 규제하는 거 플러스 내년에 전세금을 마음대로 그집 시세에 그러니까 그 시세가 전세 집이 6억 만약에 6억이다. 6억에 그동안 80% 해주던 거를 이제 이렇게 제이안 하고 아까처럼 어, 내가 좋은 집을 옮긴다. 그만큼 다안 해주고 내가 오래 받고 있는 거내 소득하고 뭐하고 다 연계해갖고 어, 예를 들어 집그 어, 80%까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전세금에 50%만 된다든지 뭐 이런 기준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한테 그 타격이 다 갈까요? 아니면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그 세입자한테 타격이 다 갈까요? 예를 들면 집주인은 보증금 많이 못 받으면 월세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보통일 아니겠죠. 서민들이 보통일이 아닌 게 되고 그런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라갈 사다리가 다 끊겨서 언제 이거 힘을 아치는 부동산의 서남미에 나는 떠밀려 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시장 상황이 내년에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부러진 이 사다리 때문에. 내가 돈을 다 모아가 있지 않은 것 같으면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1금 6 막히고 2금 6 막히고 무슨 이런 나라가 있냐 말입니다. 총량 규제는 은행도 대출을 하고 하는 게 자기의 그 어떤 영업인데 그 안에서 자기들도 돈을 안띌 만큼 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겠죠. 근데그 나가는 곳간을 정부에서 아예 실을 말릴, 말리려고 하고 있고 말렸고 총액 요만큼만 해 이러고 근거법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구두로 요청해도 그게 다 먹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이 대출로도 규제 안 되면 어, 부동산은 전세자금 대출을 집주인이 대출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활용을 해서 온대 집을 사들여서 집값을 올려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전세금도 맞겠다 어, 집사는 그 임대인들 잡자고 전세 대출 받아서 집 없는 임차인을 더 죽이게 생겼단 말이죠 월세만 더 부담이 늘수 있게 되어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오늘 이런 기사가 있어서 같이 엮어서 전세자금 대출 어떤 향후에 있을 규제와 어 강력한 이 대출 규제와 엮어서 뭐 향후에 부동산 어떤 그 투자의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참 재밌고 궁금합니다. 뭐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네요. 대한민국 정책이. 데일밴드처럼 덕지 덕지 상천한 데를 갖다 바르고 앉아있는 이런 정책입니다. 어 연휴 때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초롱부동산 참 유튜브에 들어오시려면요. 아, 그 단톡방에 들어오시려면 유튜브 밑에 설명글 있죠. 제목 적혀 있는 곳. 거기를 클릭하시면 주소랑 어, 입장 코드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요. 어, 요 1번 방은 1,400명까지만 오픈을 할 거예요. 1,401분. 그때부터는 초롱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신 매수매도사장님만 매수 초대를 할거예요 나머지 100분은. 그 외에 이제 1400명 이상은 2번방 3번방 이렇게 방을 2번방도 이미 있거든요. 그 방으로 초대를 또 하겠습니다. 몇분안 남았습니다. 그 티오가. 10몇 분? 그 정도 남아있어요. 티오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